他吃不完我要把剩下的吃完因 誒,我還餓。 행복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我安妮입니다。我今天呢就是各位是我在韓國,我在學校的學伴。 这个学期来的时候，我就已经准备了泡面跟一些小零食，是我个人很喜欢吃的。对，然后想要给他试试看，因为他没有去过台湾，没有吃过台湾的东西，准备要给他吃。那今天我准备了一个是德文利炸酱面，然后再。 當歸鴨然後再來是這一個就是裡面真的有肉的微微一品紅燒牛肉麵再來就是我們每次可能學校活動的或是出去露營啊歌宿啊學校幾乎都會買這種就是阿 q 桶麵然後呢還有三個零食是我這次就是純粹自己想吃然後帶來韓國人都不敢把它吃完因為今天要拍影片介紹完我們今天要吃什麼之後我們先請他來自我介紹好了自我介紹一下哦大家好 我叫我叫朴赞元今年2 <笑> 5五岁啊我学了汉语大概三年左右 在中國留學了一年左右所以現在和台灣朋友們進行日常唱話没沒有問題可是表達起來比較專門屬於海洋困難一般生活對話都可以對不過我們就是還是幾乎都用韓文在講話那因為我們現在是跟人家借那個社團的那個小房間這邊也沒有熱水所以我們必須要先去裝熱水等下見拜拜好我們現在要開始加講<笑> 여기 순대 뇨로면마? 어. 썩거썩거. 좀 더. 쩐다 요로.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장장. 음. 맛있어. 음 내나 <웃음> 갈비 맛나. 탕이 먹어도 돼? 음. 그렇게 맵지는 않네. 원래 안 매워. 다안 매워. 음, 음. 면발이. 면의 탄성. 네네 네, 탄성. 네, 네, 很好吗哦很好非常好比韩国的拉面好。好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吸哦哦哦哦哦拉麵哦哦哦好哦哦哦哦好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真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笑><笑><笑><笑> 너무 짠데. 진짜? 이게 물 너무. 배장시이이少了 근데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중독성 뭐라 그래? 중독. 중독신. 어. 지금 이하하 이면 이 샤. 어, 이게 해 해우탕 같은 느낌이야. 그냥 무난한 라면 같은데. 이 <웃음> 이거 셋 중에 제일 별로네. 베이든스 베이든이 약간 <웃음> 그거 같아요. 기 여행 갈때 기차에서 돈 없는 대학생들이 먹는.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잠깐안사 <웃음> 먹겠어. <笑>我不要我不要想不那我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我不要我不要我不我不得他不一定要吃不也有中毒性這個也有中毒性這個也有中毒性這個也有中毒性這個我有中毒性要我不要我不 阿Q 这个。阿<笑> q 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這個真的韓國要我完全不同的不覺我不要我<笑> <没有, 最啊>, <笑><笑><笑> 들어 아, 들어오실 근데 이거 색깔이 별로 맛 없어 보이는데? 니 진짜 맛있어요. 야, 옛날에 베이징 갔을 때 짜장면 시켰는데. 근데 그거랑 달라요. 약간 이런 거 넣고 비벼 먹는. 음... 맛있죠? 음, 좀짠 짠데 약간. 조덕성. 와, 조덕성 <웃음> 도시. 소가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 맞아 이게 너무 적어. 어 맞아. 나 집에서 한통 있어요. 한통 있어? 어, 어. 그냥 소스만 가져오고 명을 아... 어, 서명으로 끓일... 그건 저한테 선물 주세요. 다음에. 4개 <웃음> 네 중에 어떤 거 제일 맛있어요? 일단 이게 제일 맛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아그동면는 <그리고> <웃음> 네, <주에 웃음> 제일 맛없어 네, 제일 맛없어 제일 저거 먹지 마세요. 다음에는? <웃음> 고회. <웃음> 이게 세 번째. <웃음> 짜자고 탕. 다 <웃음> 부티에. <웃음> 그리고 간주에 내가 뚜이션티 하허할머니할 할아버지 아... 좋아하는 맛이 음, 맞아. 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한국에 이런 면 없어요. 한국 어던 파우린더스 라의 오즈 다 너무 매 매고 아마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 음. 그냥 다 매워. 매운 거 먹는 사람 그냥 먹으면 다 똑같은 맛이야. <웃음> 맞아 나 나한테는 그렇고. 그러면 이두 중에 어떤 것이 맛있어요? 뭔가 국물을 먹고 싶으면 이게 날거 같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이게 날거 같은데 이게 더 맛있어요. 나도 이거 제일 좋아하고 다음에 이거. 부모가 있어요 이게.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마셔보라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마셔보라고요. 원래 한국에서는 이거 안 마셔요. 근데 원래 마셔요 위엔라이. 어. 진 아니면 이거 왜두개 있어요? 나취하는거 아니야? 왜먹왜 <웃음> 왜 마셔? 왜좀 먹어? 내가 네, <웃음> <웃음> 네, <이거> 다. <웃음> 매형 무맛. 그럼 왜 이거 사왔어? 애정 마이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다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아가이 친구가 그렇구가이친가이 친구가 이가 지사 가로. The cow on the top is your tongue. This is how you're too young to make it. Since it's one tongue, the Hans the Hua. So, by the way, you don't know. You don't know about me. s 있는데 근데 진짜 예전에 없을 때 자로 혼자도 못 먹어요. 고기 먹고 싶어도 안 돼요. 찌자 마스 제가. 딴지. 간식. <놀람> 간식. 이거 쥐 쥐로 털, 우샹 쥐로 털. 이거 원래 잘 치. 쥐. 쥐로. 쥐고기? 아니. 젤리 같아. 아, 이게 무슨 고기요? 쥐로 닭고기? 아니, 고기가 아니야. 아, 고기가 아니야? <놀람>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진짜 몰라. 이게 맛이어때 맞아. 그거 아는데. 젤리보다 쫀득하고 맛있어. 쥐고기 맛. 식감은 곤약 젤리 같은 느낌. 곤약 젤리 몰라요? 곤약. 몰라요. 저도 중국어로 몰라요. 곤약 곤약. 이 이건 뭔데요? 이게 고유자신스 지포 냄새야 지포. 지포가 뭐야? 가위. 떡. 가위 피. 아까 이거는. 지로. 아 맞네. 어. 아 지로 여기 청보에 있잖아. 아 지로. 아 곤약이 지로네. 어. 오늘 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젤리보다 더 딱딱한 느낌? 음. 이거? 어. 아이고 이거 뭐라고 하지 마? 찔마 찔마 찔마 더 웨이 따오예 간샹 이거 근데... 진짜 뭐 TV볼 때심심할에도 먹을 수 있는 간식 이건 좀 짠해요 그래서 이거 맥주랑 같이 먹어야 돼 대만에는 어. 무슨 맥주가 유명해? 타이완 맥주 대만가 만드는 맥주 근데 타이완 비주 대만 타... 맥주 어. 18일이라고 치면 어. 18일 안에 먹어야 돼 Only, 10... only, only 18일 <웃음>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들 대만 놀러, 왔, 놀러 갔을 때 이거 오,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드래프트 비어요더 음. 특별한 거 있어요. 대만은 과일이 많잖아요. 음, 망고. 그냥, 어. 망고. 그래서 과일 맥주도 있어요. 포도, 망고, 딸기 마지막 이 말고. 나도 간주해. 응. 어. <웃음> 오늘 내가 내가 보살표도는 세계야. 좀 천천히 분위기랑 저 과일. 아, 과일,水果. 이게 무슨 과일인데 이거? 파르. 어? 파르. 파인애플. 그 파르. 맛있죠? 응 음, 처음 먹었을 때 저희 집이 목재 장사를 하는데 그 나무 그냥 씹어먹는 느낌이줄았어요 나무 맛 <웃음> 어디서 망고를 띠띠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요? 빠르 저희 하고 쳐요 그럼 이거 줄게요. 선물을 줄게요 예~~ 시시열라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것도 리우리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먹어요 와 선물 주는데 자기가 자기가 빼먹었어 요0 0원줄 알았는데 그데이 무슨 타이완지? 이거 대만거 아니고 그데 <웃음> 뭐야? 그냥, 그냥 태국? 내가 어, 먹고 싶어서 엄마가 사주는거야 두번째는 이거? 쥬워 쥬워 네. 네. 응. 내 생각엔 한국인 이거 좋아하는거 맞아 뭐, 이거 한국인 응. 이거 맥주안주로 진짜 일반 한국어로는 시원... 뭐지? 제단... 제가 껑껑 하고 한국인도 맥주 마시는거 좋아해서 이거 팔면 사실 비싸게 팔수있을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시 다시 드요 如果你要送韓國人禮物啊我覺得下次可以送送看其實韓國的時候鳳梨酥可以買的所以呢我就覺得如果下次想送韓國人禮物可以送一點比較不一樣的像我們台灣的水果就很有名是他們韓國買不到的東西但是後來 韓國開的想法有嗎? 還是台湾開的 提慢, 那我台湾開的想法有嗎? 台湾開的想法有這個上個學期 원래 대만 다음 달이요? 상9시 아니 39시 원래 대만 그교환학생로 가고 싶잖아요 아 그게 초기했어요 어후 알려서 방 이제는 한국의 학교의 지 이렇게 높았는지 이제는 교他해一그延아如果又要아兵又要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아니그아니그아니그아니아니아 러시아, 한국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아러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아아아아아아아 가고 아, 싶 타이... 음, 타이 난 가고 싶어요. 아... 산 많은데. 어 타이 난은 지금 맛지도 응. 많고 진짜 뭐 특색 있는 카페도 많고. 응,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은다 타이베이 가거든요. 아... 만약에 재미있는 곳이 가고 싶으면 서도 말고 다른 도시 가면 더 재미있는 거 많은 거 같아요. 응. 그럼 어느 점 지가 오셨어요? 이하는 언제 언제 타이완 더 오겠지? 돈 없어요. 你明明在教我學班這個明明就可以拿錢你聽到人家的錢罷了 啊... 你 그만합시다 1 2 常常在我們兩個就是學班的時間之後我可能自己在打報告他就旁發就自己在練習起來啊 근데 이거 한국어로 설명해以嗎 d i d i n 那個 Decide out 腦筋幾轉彎 d u b 電影電影電影電影 앵거 電知道我電影電影電 그다음에 그 디즈니 더빙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다 다시, 다시, 다시, 시 다시, 다시, 다시, 그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그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그다 아, 주